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비티의 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아이브로우 라미네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꼭! 눈썹 리프트라고도 해요. 아, 외국 언니들 눈썹 보면 항상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외국 언니들은 눈썹 펌을 하는 게 되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찾아봤더니 속눈썹 펌하는 이 샵에서도 눈썹 펌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셀프로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눈썹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눈썹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인상을 좌지우지 하는데요 눈썹을 뭐 일자로 그릴 때나 뭐 아치형으로 그릴 때 보면 좀빈 공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빈 공간을 아이브로우로 메꾸고 나면 사실 눈썹 없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눈썹 라미네이션을 한 외국 언니들을 보게 되면 그 빈틈을 좀 메워줘서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라든지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좀 와일드한 눈썹을 표현하는 게또 트렌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셀프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눈썹 펌 같은 경우엔는 속눈썹 셀프 키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 속눈썹 펌한 영상 제품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셀프로 속눈썹 펌하는 제품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가까이에 있는 속눈썹 펌제 같은 경우에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눈썹 펌제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 영상에 사용했던 아던샵 제품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는 눈썹 연출 펌을 해볼 거예요. 저번에 사용했던 아던샵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속눈썹 펌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을 해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저는 기초를 발랐기 때문에 프라이머로 눈썹에 있는 잔여물이라든지 유분기를 제거를 해줄게요. 솜에 적당량을 부어주시고요. 우선 저는 이쪽부터 눈썹 펌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눈썹에 유분과 잔여물을 제거해주는 를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이 프라이머를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글루를 발라줄게요. 글루를 발라서 눈썹을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아이브로우 라미네이션을 하는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스크류 브러쉬보다는 아무래도 좀 일자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올려야지 좀더더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크류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스파츌러를 사용을 해서 눈썹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고정시킨 눈썹 위에 글루를 한번더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글루가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속눈썹 펌의 일제 이제가 있는데요, 저는 일제를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 일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눈썹이 속눈썹보다 두껍다 보니까 펌제를 두껍게 듬뿍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분으로 알람 맞춰 줘. 이게 또 펌제를 바르고 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또 눈썹이 또 녹아내리기도 해서 제가 지금 펌제를 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딱 10분으로 맞춰 놨어요. 혹시 몰라서 알람이 울렸어요 이제 일제를 제거를 해줄텐데요 프라이머로 솜에 적당량을 덜어서 이 일제 펌제를 닦아내도록 할게요 결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번더 브러쉬로 결을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결을 한번더 정리해주고 나서 펌제 2호를 발라 주는데 그 전에 프라이머를 바른 걸좀 말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를 발라 보도록 할게요. 펌 이제도 저는 좀 많이 도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분으로 알람을 맞춰 놓을게요. 잘 되겠죠? 아니, 다른 분들 한거 보면 은 엄청 되게 잘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프라이머로 제 이제를 닦아내도록 할게요.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을 보니까 확실히 잘된것 같아요, 진짜. 안한 부분도 제가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 눈썹 라미네이션을 셀프로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놀랐어요 속눈썹이 좀 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속눈썹 펌 시간대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됐어요 글루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오늘은 그래도 어, 속눈썹 처음 한 첫날이니까 이 글루가 살짝 묻어있는대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와일드하게 눈썹 펌이 된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요즘 요즘 파데풀이라든지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좀 트렌드다 보니까 와일드한 좀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도 좀 트렌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샵에 가서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셀프로 좀더 저렴하게 이렇게 좀더잘 되는 아이브로우 라미네이션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 라미네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안녕!